어, 주문을 하시면 보시는 것 같이 어, 택배가 도착하시게 되고요 어, 보시는 것 같이 뽁뽁이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포장해서 발송드리고 있습니다 01후리가 도착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문하시고 나서 어... 보기보다 뭐 약하다, 어떤 분들은 편하다, 뭐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계시는데요. 어, 보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 지지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, 어, 이 코너, 어, 노트북을 받쳐주신, 받쳐주는 부분이 이제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요 어, 뒷면에 이 고정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고무 패킹으로 돼서 바닥을 받쳐주게 됩니다. 자, 보시는 것 같이 놔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그 각도를 잘 잡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요령이 필요하신데 가볍고 편리한 대신에 음 각도를 잘조종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는데 각도를 잘못 잡을 경우에는 어 흔들리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고정을 했구요 전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요 자 측면에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이 받침이 움직이게 되니까 한번 놓으시면 되구요 어, 맥북 에어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는 것 같이 놔주시면 되구요 지금 각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, 높낮이가 조절이 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이 각도로 했구요 이 각도에서 키보드를 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즉, 핵심은 <웃음> 전면에 있는 받침을 어느 각도에 놓느냐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흔들리지 않거나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좁게 돼있다 그러면 흔들릴 수가 있겠죠. 근데 아래쪽을 넓게 잡아주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편리하게 됩니다. 자, 어, 인강 들을 때 또는 장시간 영화를 보거나 할때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정을 해 주시게 되면 어, 사용하시는 분의 이 어깨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고요. 자, 측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바닥에 놓은 상태로 흔들었더니 흔들리네요. 이렇게 자, 이 상태에서는 건드려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각도 조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. 어, 실용적일 수도 있고 불편하실 수 있는 있는데 15인치짜리 노트북까지 올라갑니다. 2 k g 정도 되는 것까지 참고하시고요. 자, 이번에는 각도를 한번 좀더 세워보겠습니다. 자, 아까보다 지금 지금 이 상태에서 흔들리죠. 흔들리는 거를 다리를 길이를 잡아주셔야 돼요. 잡아주시고 보시는 것처럼, 예, 각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각도가 달라지시게 되는 겁니다. 이게 지금 맥북 에어가 최대한으로다가 펼쳐진 상태거든요. 거의 90도 정면으로다가 볼수 있는 시야각을 활, 확보할 수가 있겠죠. 아래쪽도 보시게 되면, 자,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쪽으로 좀 밀어보겠습니다. 자. 이 정도 내에서 자리가 잡히고 나면은 키보드를 건들거나 뭐, 어, 해도 무리가 없고요 영화를 보거나 인강 들을 때이 정도 각도는 충분하다는 얘기인 거죠. 이해가셨죠?